저 저기 h 보여요? 저기가 다리인데 지금 불꽃놀이 한다고 차들이 다줄서 있어요, 와 와 근데 진짜 저 서울 와가지고 저거 처음 보는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대박이네 심장이 쿵쿵 뛰는데 불꽃이 터지니까 막 심장이 쿵쿵 뛰고 그래 왔구나 이거 박스가 박스 이거는 박스가 진짜 많죠 얘는 아직 협찬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제품 보내주신 거고 이제 새로 산 것들 뭐 한번 파울 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제가 최근에 쇼핑을 몇개 했거든요 왜네를왜 샀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코디를 보여주거나 그럴 때막 옷을 입잖아요 코디를 활용할 옷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옷들 밖에 없어서 맨날 똑같은 스타일로 입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때 한번 예고했었죠?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자크미스 앤 나이키 오 진짜 가볍네 아 이거 이쁜걸 떠나서 진짜 가볍다 이거 너무 가벼운데? 거의 욕실화 수준인데? 사이즈는 US11 사이즈라서 한200이다 잡았나? 오! 사이즈 괜찮네 280 사이즈로 구매했거든요 유니클로 팬츠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 이런 느낌 오! 이쁜데? 벤츠 컬러랑도 잘 어울리네 어 이거 되게 가볍고 편하다 난살로몬보다더 편한 것 같은데? 밑, 그 밑창 밑 여기가 또 귀여운 맛이 있어가지고 체크 포인트 되는 거 있어가지고 약간 레트로 느낌도 나고 응, 되게 이쁜데 작년까지 유행했던 덩크 조던 이제 진짜 옛날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신발이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살짝 그 유행 곡선은 지나고 최근에는 좀 이런 트레킹화 이것도 트레킹화죠 이거랑 제가 예전에 샀던 크레비스 갓 에어맥스 모델도 트레킹화 베이스고 보시면 이런 끈디테 Heil. Okay. 이렇게 감겨져 있거나 좀 컬러 자체도 등산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게 예쁘긴 한데 솔직히 리셀가 가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추천을 드리자면 머렐 아니면 로아 아니면 나이키 에어마다라고 나이키 ACG에서 나온 신발이 있어요 그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운동화 트렌드를 조금 정리하고 가자면 기존의 그런 조던 덩크 이런 신발들보다는 트레킹화 아니면 좀 스포티한 신발 아식스 같은 그런 신발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유행하는 추세다 어, 끈도 즐기네 구독자분들 시민 여러분 탐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끈도 되게 귀여워요 로고도 금장으로 작게 들어가서 뭔가 나이키 신발 같지 않은 느낌이다 그럼 바로 다음 거! 아이고 이거는 내가 한번 뜯었던 건데 한번 보여주려고 올 가을에 장만해야 하는 부츠 바로 토가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웨스턴 말 그대로 토가 스타일이죠 토가 스타일 뒤에는 이런 식으로 은장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첼시 부츠가 이렇게 그냥 모던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좀 웨스턴 버클 디테일이 들어가고 여기도 첼시 모양도 뾰족하게 그래서 이렇게 신었다 벗었다 할때더 편한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은장식이 들어간 게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신발을 덮어 신으면 그냥 밋밋한 신발이잖아요 앞에도 포인트가 있고 뒤에서 걸을 때도 뒤에서 포인트가 되는 그리고 얘는 그..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한번 올렸는데 오케이 몰에서 구매한 아오레가시 사보 컷 사보 컷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 19만원에 떠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투명한 망 같은 게 올려져 있거든요 화이트 팬츠인데 그망 때문에 컬러가 약간 오묘하게 보입니다 아오레가시스러운 디자인이죠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으려고 샀어요 그냥 지금 요 바지 있죠? 제가 입어보니까 나한테 잘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만간 온라인 플리마켓 할 거거든요 플리마켓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걸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조금만 더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디테일한 설명도 한번 좀더 보고 갈게요 요게 매력이거든 요 사선 사선 들어가서 밑에 벌려지는 요게 또 사버컷의 매력이거든요 아오레가시 그리고 제가 이 토가 부츠를 왜 샀냐면 제가 아오레가시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카미온 부츠를 제가 세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카미온 디자인 류의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카미온을 신지 마라 별로다 이 소리가 아니라 이제 그 신발은 뭔가 하나의 그런 스테디 스테디 제품이 된 거라서 물론 신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검정색의 그런 카미온 류의 스케오토 신발을 신는 것보다 스웨이드라든지 컬러가 들어간 제품들 이제 가을 겨울이기도 하니까 잘 그런 제품을 매물 로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좀 그런 카미온 류의 제품을 소개해달라는 브랜드에서도 몇개 연락이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를 못 느껴서 소개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참 취향 독특하죠? <웃음> 평범한 걸 하나도 안 샀어요 이번에 그래도 이런 거좀 보여드리면 은 여러분들도 재밌으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근데 이거 진짜 가볍다 이거 너무 가벼운데? 근데 이거 내일 신고 가야겠다 친구 만나는데 신고 나가야겠네 오늘 착장 소개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신발은 나이키 자크미스 바지에 미니클로 카로슈트 상의는 스투시 택터스 콜라보 제품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패딩 쪽기는 디스 이즈 네버댕 어, 딱 스트릿한 느낌이죠? 몇년만이고4년만 음. 음. 뭐. 아이가 거의 아 그때 그크로스맞다 아이가 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니 그 아까 비지커에 다녀왔는데 브라운 야드 바시티 그게 좀 괜찮았고 깻안나 우와, 이쁘다 색깔이 약간 카키색 응 카키 올리브 신발이랑 조합도 좋죠? 그게 좀 캐주얼하게 너무 꾸민 듯 하지 않게? 가격대도 30만원대? 비싸긴 한데 싼 티가 나진 않더라 올 느낌이 나가지고 괜찮았고 요거 이 완전 그 바삭바삭한 내가 좋아하는 나일론 그런 거거 거기에다가 핏도 좀 여유있고 그리고 투웨이로 조일 수 있고 앞에 스트링이 좀 포인트 되는 느낌 뭔가 자크미스 신발이랑도 조합이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었다 오히려 그 기존에 나오던 그 타이다이 바람막이는 솔직히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걸려있을 때는 예뻐 보였는데 막상 입으니까 그냥 그래 네. 나까 그게 더 이쁘다. 얘가 더 이쁘다. 인기 많아서 입어봤는데 그냥 그러네 오히려 내가 처음에 입었던 바람막이 더 예뻐 보였고. 오, 이 셔츠가 사는데 이쁘네. 어디 사이드 크게 입어도 이쁜데? 이한테 좀 큰데 이 괜찮대. 어 이쁜데? 약간 세미 오버핏 있지. 응. 이 저거 머리고 이걸 사야. <웃음> 마지막으로 언어 패키드. 이 언어 패키드 패딩이 굉장히 괜찮아 보였어요. 오. 지퍼가 이게 크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있어 아, 이게 나눠져 있네. 나눠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오. 이렇게 열어서, 로고, 로고 보여주게 이렇게. 오. 지퍼도 이렇게 완전 크게 들어가 있고, 스웨이로 달려있어서, 어, 땡큐. 오. 어, 땡큐, 땡큐. 어 맛있네 그래서 솔직히 좀 비싸다 44만 9천원 <웃음> 내가 볼 때는 43만 9천원의 보온성 은 가지고 있진 않고 디자인만 몰빵인 그런 오. 패딩이지 않을까 근데 되게 예뻤어 가지고 패딩 추천을 한다면은 완전 밀리터리 느낌 넣을것같은데 그리고 되게 가볍고 소재감도 엄청 좋았다 공감하시나요? 궁금합니다소재감 좋았어요 안 만져봤잖아 니 <웃음> 이르치 말고 부산 존 놈. 그래, 다음에 보자. 어, 다음에 제대로 놀자. 어.